바다로 간 사나이 에어그릴스 에이든 아니 에어그릴스가 깨어났다. 한참을 뒤척이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다.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금리가 매력적인 에어그릴스 자동사냥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확인한다. 오늘도 허탕이다. 아, 아. 상쾌한 하루를 위해 세수를 한다. 아니, 별짓을 한다. 에어그릴스에게 할아버지가 느껴진다. 그는 올해 2 3이다 그는 여지껏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해왔던 걸까. 열심히 이를 닦는 에어그릴스. 그는 전동 칫솔이 필요 없다. 제가 이거 돌 테니까 이거 돌면서 이 변신한 모습을 그 CG로 입혀주는 것말 하면 알죠? 네, 할게요. 네, 드디어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촬영지까지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안전운전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전이요? 운전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월드경용 마차 운전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해도 굴하지 않게 뜨거운 태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전누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발견된 적 없는 전설의 물고기를 찾아왔습니다!